2019년 3월에 이곳 댄버에서 로우캅 컨퍼런스라고 하는 컨퍼런스가 현재 열리고 있습니다. 이 컨퍼런스는 로우캅 할패 다이어트와 관련된 여러가지 논문들과 여러가지 사례자들이 함께 모여서 관련된 주제를 토론하는 그런 컨퍼런스인데요. 저도 자비를 털어서 이곳까지 와가지고 여러분께 생생한 현장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요약해서 알기 쉽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함께 가보실까요? 고고! 덴버에 있는 연회장인데 음료수를 우리가 맥주를 고를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아 이거 행사 취지랑 안맞는거 아닌가요? 코로나 한잔 코로나 한잔 할까요? <웃음> 2012년에 키트리이 다이어트 카페를 만드신 분이죠 진짜 키트리이 다이어트의 시조새 암모나이트 <웃음> 어, 이런 날이 오 줄을 정말 불렀네요 이렇게 어... 한국인분들 11명이나 전뭐 미국에 와가지고 이바를 음, 음. 온다는 게 정말 꿈같은 것 같아요. 와, 정말 특히 덕분에 많은 분들이 이키트에서 접하고, 우리나라에서 되게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를 만드셨다는 게, 이느한것같아요그러네요 네. 네. 네. <웃음> 제가, 제가 그렇게 크게 한 일은 없고요. 많은 분들이. 나 너무, 나 너무 했어? 아니 그쵸 그쵸, 그와 <웃음> 웨인성 케톤 그리고 엘테아닌이 들어가 있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아, 와, 음. 대박이야 그 맛이 그 레스비 이런 거 있잖아요 다른 캔커피 그 맛이 나는데? 아, 레스비 너무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좋아할 것 같아. 기본적으로 엘리시리트나스텝이라 써서 단맛이 나고 괜찮네요. 어맛잘 잡았다. 마이너멀 보는좀 못하긴 한데 그래도 멋있네요 t s low carb bone broth. They use bovine collagen from New Zealand. So this one s t chicken one and this one s the beef one. 이게 지금 지방 함량은 0이에요 지방 함량 0이고 이제 기본적으로 단백질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거를 어, 지금 설명하기로는 지방을 채워줄 수 있는 다른 MCT 파우더라든지 이런 거 같이 넣어가지고 어, 블렌딩해서 먹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네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라면 스프맛이 나 파프리카 <웃음> 아 파프리카 파프리카에서 그 향을 넣었다고 그랬는데 그럼 좀 어. 달면서 감칠맛이 많이 나겠네요 어. 진짜 달면서 감칠맛이 되게 많이 나고 이거는 이제 당육수입니다 당육수 한번 제가 다른 타고 프를 먹어 보진 않았는데 이게 약간 라면 수프 맛이 나서 개인적으로 좀재향인데요 그래서 <웃음> 로에그라어어 <웃음> 진짜 클린하고 이거 지금 맛은 느끼, 느껴지는 거는 진짜 라면 수프 맛이 날 정도로 되게 간칠맛이 많이 나는데 성분은 엄청 클린한 그런 제품이네요. 와 이거는 언제 좀 사고 싶다 네 그리고 이로컬카된에는 반갑게도 우리나라 업체인 케토스캔 저희가 불어서 케톤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측정하는 케토스캔이 여기 부스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요 근래 어떻게 먹었는지 제 케톤 양을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과연 7.1 여러분 관리 잘하시네요. 아, 저 로우입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저희 대표님 한번 인터뷰 응. 한번 해볼까요? 케톤 스캔을 만드시게 된 100%. 계기가 혹시 있나요? 그 저희가 원래 음주 측정기 20년 했는데요. 음주 측정기 규격중에 아세톤에 감지되면 안 된다는 계획어요 아,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옛날에 당뇨병 환자가 아... 왜 당뇨병 환자가 많이 나던가 했더니 지방이 보내더라요 그러면은 이거를 역으로 음. 하게 되면 네. 지방 빠지는 것을 음. 알수 있겠다 싶어서 음. 15년 전에 제가 제 스스로 황제 다이트를 테스트 해왔었어요 아 15년 전부터 서서히 중요합니다 와 너무 멋있으신 것 같아요 작은 항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세톤 수치를 감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작은 그 사실을 바탕으로 키토제닉 다이어트까지 이제 하나하나 추론해 나가면서 이제 이 제품까지 나오게 된 거니까 되게 뜻깊은 것 같습니다 아. <웃음> 사람들의 혹시 반응은 어떤가요? 일단 전에 c s 그때도 굉장히 미국 사람들이 케토제닉에 관심이 많았다는 걸 느꼈었는데 아 여기서는 이제 대부분 전문가들이 있 네. 많이 알고 물어보는 질문도 틀리고 몇백 개하겠다는것 또 우리나라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키토스캔을 써주시면서 간편하게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인생을 감사합니다. 네, 정말 건수에 기원하겠습니다 네. 키토 관련된 빵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베이글이 있어서 지방 함량이 되게 높아요. 당류는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진짜 맛있다. 성분 너무 좋아요 You did a nice job Thank you Thank you c a v e m n Chef라고 해가지고 d e l i 서비스와 c a t e 서비스를 하고 있는 체 Yeah, we d a n t a e s h e e i s h h i e d s t package s t h a t are s h i p p i n w i l l be vacuum sealed Ah, vacuum sealed y e s 받은 이거 먹어보겠습니다 찌맛이금리프다아이스크 <목소리도> 가만히 먹기데 <중인데? 목소리도> 맛있어? 맛는데아 진짜 맛가지볼은 <목소리도> 아, <좀> 없었거든요 <목소리도> 그렇게만 그러니까. <목소리도> 있는데 w e a k the epidemiology is. Sensitivity, well, relative to refined grains, and in case we didn't spot that, that's essential. When they actually give out the formulas, it's a low fat formula, but you know, what needs to change in the guidelines <laughs> really quickly, they need to offer a low carbohydrate dietary pattern because the evidence supports it. Um... <laughs> ...different uh, presenters and have them answer uh, questions. My name is Jin, and I'm from South Korea. And I'd like to ask you that, uh, how do you think uh, after we get the, some studies and t h empirical e data that prove the low-car diet or low-car high-fat diet is beneficially rather than vegetarian diet, How do you think the change of U.S. Uh, dietary Guidelines would be revolutionary or the gradual change? I think the U.S. Dietary Guidelines were the first national guidelines in the world. They, were, uh, they started in, uh, as a policy program in 1980. We, it is probably our worst export product, <laughs> and that we influenced <laughs> the whole world. <laughs> I think change of our guidelines If it were to, say, adopt a low-carbohydrate dietary pattern just as an option, so it's no longer a taboo, that I think it would be enormously influential globally, really. Thank you. I c h e c k m a man. It comes all the w a y Muscles, they moved my stiatic nerve. We asked him to change the <nadziei> food <mumbles> guide. <웃음> 어, 화이팅! 이분은 그 미국의 하이 인텐시티 헬스라고 하는 키토제기 <웃음> 어, 전문 채널 을 운영하고 계시는 어, 마이크. 예스, <웃음> 에이 guys, nice to see you. 그래서 어, 이분 강의를 들으면 진짜 심도 깊은 어, 저탄고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어, 조금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덴버 마지막 날입니다 와, 지금 어, 사실 좀 아쉬워요 이 미국을 온전히 느끼지 못했다는 느낌이 조금 들고 하지만 이제 마지막까지 덴버 조금 컨퍼런스에 들으면서 더 많은 정보와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더 많이 담아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로우캅 덴버가 이번에 4주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스케일도 너무 많이 커졌고 여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열기도 되게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연사로 초청된 많은 의사분들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당뇨병, PCOS, 기타 다양한 질병들에 관련된 최신 연구자료를 볼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최근에 밝혀진 의학적 사실이다 보니까 이야기하는 데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동시에 상대방에 대한 의견을 굉장히 경청하고 존중하는 모습도 볼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여기에 참석한 많은 청중들도 되게 인상 깊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오신 많은 의사분들처럼 전문가들도 참석했지만 동시에 이런 건강과 최신 의학계 화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일반인들도 자신의 자비를 털어서라도 올수 있을 만큼 일반인들의 관심도 되게 뜨겁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여기 참석하면서 기쁜 감명을 받았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이후에는 제가 이 로우캅 덴버에서 배운 여러가지 지식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가장 최신의 저탄고지 키토제닉 관련된 이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다시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구독이나 좋아요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청춘 드라마 찍으세요?